출애굽기 6장 읽어볼게요.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4절 가나안땅곳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5절 이제 애국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국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송량하여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국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계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하라. 9절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에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1절 들어가서 애굽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12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이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굼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14절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어르는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로와 헤스론과갈민이 이들은 루우벤의 족장이여. 15절 시무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악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한 여인의 아들 사울리니 이들은 시무온의 가족이요. 16절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악과 무라리오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17절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무이요. 18절 고아세 아들들은 아므람과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에리오 고아세 나이는 133세였으며 19절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신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20절 아무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무람이 나이는 137세였으며 21절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벳과 시그리요. 22절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일과 엘사반과 시들이요. 23절 아론은 암미나답의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리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24절 고라의 아들들은 아찔과 엘가나와 아비아사빈이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여. 25절 아론의 아들 엘라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누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26절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여. 27절 애국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28절 여호와께서 애굽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발에 너는 애굽왕 바로에게 다말하라. 30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래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이